여기서 꺼낼 수 있냐고요. 뭐 그래도 알못하는 건 아니잖아요. 음, 그래서 가능은 하지. 어 뭐야? 와가라서 그래서. 게이지가 들쑥날쭉이란 말이야 음 그런거 감안해서 좀 해야합니다 굿 <웃음> 까비 돌아오는 길에 약간 노려봤는데 용병이가 어, 잘해요 눈치가 역시 좋아 눈치 하나로 먹고살아도 될정도 니까 2층으로 올라가고요 이러면 용병이가 오는거면 약간 좀 뻐기면 될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자면 골상도 같이 올것 같거든요 용병이 지금 되게 타는 거야 가 아니고 이안네 대화를 미리 뺐기 때문에 상당히 커버치는 거 효율적이죠. 이제 여기서 거울만 한번 딱 써주면 돼요. 그러면은 얘는 이제 못 오는 거지. 와씨. <웃음> 잠깐만. 야, 겐줄? 겐줄? 겐쩔? 음, 겐줄았나? 대 자. 오케이. 쫄지마, 쫄지마, 쫄지마, 쫄지마, 쫄지마, 지마 아, 아, 씨. 오케이, 상남자식 플레이 들어왔다. 흥분들고 나무지게 들어왔어. 어. 일단 기본적인 이름분은 했어. 어, 거리 개멀어. 안되겠지? 용병 때립니다 이정도이정도이 대야 는는거해각해이골상이부터잡으도는 못해. 이아 흥분이고 있, 흥분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중간 덱에 한 번만 파악해놓고 5초 뒤에 문 따기 시작할 겁니다. 아, 3, 2, 오케이 지금 싶어. 가자. 문 따인 거 봐라. 공병 <목소리로> 구하러 <박혀> 갔잖아이명안들리는거 보면 딱보다알죠 그렇지 이거. 이거. 든안되거든 확실히 두박이랑 좋네 어, 마리가 개사기야. 뚜벅이 상대로. 화가 같은 거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상이로이가같은거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마이로 그냥, 뚜벅이, 마, 아니 마리로 그냥. 그냥 뼈를 그냥 발라버리지 그냥 음 그냥 순살 치킨다 어 순살 치킨 마냥 뼈를 그냥 조각조각 내버리지 여기서 뭐본것 같거든요 중앙 건물 안쪽에서 슬금슬금 올것 같은데 여기 여기서 내가 뭔가를 봤어 약간 내가 잘못 봤고 잘못 본 건가 싶었는데 어 진짜 재, 제대로, 제대로 본게 맞네요. 만류 6초, 전상계 마리로 하는 거 처음 아니냐고요? 두 번째, 두 번째. 아뭐 벌써 아드각이 나온다고? 야왜그왜 왜 이렇게 빠르냐 응. 왜 롤거 없거든요? 가 저저요 밸런시드 생각하고아 개공이는 저기 로봇있고 여기 빡빡이 있고 아주 난리가 난리가 난리가 아니구만요 지명이 잘 떠가지고 좀 야무진다 아씨 거울 잘못썼다 <웃음> 지지. 이가 리기네요. 델롬 데리거든요, 원래.